안경잡이의 삶은 이렇다 안경잡이 안되겠다 내 이름은 김살구 내가 본 안경잡이의 삶은 이렇다 아침마다 안경과 눈치 게임은 기본이오 앞머리도 좀 다듬어 드릴게요 미용실에선 머리가 어떻게 잘리는지. 알 길이 없다 안녕 자기. 그리고 안경잡이? 아그 o u I'll kill you. 무 l l k 안되겠다 주인 녀석 안구에 빛을 찾아주리 자그 자, 그럼 빛을 찾아보자 i l 난난나나난 빛 어딨니? 빛, 빛, 오! 밥만 먹고 나왔어! 오, 빛이다! 아니 어, 살구야, 왜 그래? 몇 번이나 말해! 어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어, 이저 빛이 아닌가 보다. 어, 그럼 이 빛은? 여기도 빛! 트리플 빛! 아, 내가 찾는 빛 같은 거... 역시 이 세상에는 없는 건가? 어, 뭐, 뭐야? 이 엄청난 빛은? 마지막 희망인가? 따라와라, 주인! 9, 2, 9, 6, 3, 8 우와, 저 안경 없이도 잘 보여요 김설구 너? 초고도 근시인 나를 위해 27년의 신뢰와 안전은 기본이요 AI 기술로 맞춤형 렌즈 사료 쓸이 가능한 b 앤빛 강남 발견 세상 안과로 데려오려고 했던 거야? 자, 환자분, 수술 잘 끝났습니다 세상에 아니, 이렇게 잘 보인다고? 렌즈 삽입술엔 비앤 b 비앤 b 치로 광명 찾자 안과 원장이 나를 렌즈 삽입술 탐지견으로 고용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취직은 인맥으로만 되는 세상이 아니지 에휴 시험이라니 결국 그 정도 노력해서 탐지견 시험 보겠어? 공부는 역시 별로다 하... 왜뭐 믿는 구석이라도 있나 서술형 준비했는데 어디보자 헛자, 헛자. 원장님 김살구 응시자 만점입니다. 바로 변. that? What was that? What was a i 분석 결과를 보여드릴 건데요. 어떤 수술 a s that? What was that? What was that? 맙소사, AI 정밀 검사보다 더 엄청나다. 각막이 얇고 불규칙한 사람, 안경 맞으면 눈알이 콩알만해진 사람, 꼬꼬마 시절부터 안경잡이였던 사람이 렌즈 삽입술 권장자라는 걸 살구는 본능적으로 알아차리는. 분. 완벽해, 아주 완벽해. 김살구씨, 자네를 앞으로 비행빛 강남 발은상 안가에 공식 렌즈 삽입술 탐지견으로 임명하겠네. 임설구 너 뭐야? 너의 말로 진짜 AI 아니야? 응? 엄마, 내가 보낸 영상 봤어? 우리야말로 진짜 천재들을 키웠다니까. 서운하게 고작 천재라니. 난그 이상인가. AI가, AI가 나이지 내가 것 AI가. AI가. 렌즈 <렌저> 삽입술 BNB. BNB과 함께 밝은 스네일로.